그래도 승급이 계속 나오기는 했으나 이는 다르게 보면 전 캐릭 승급이 마지막 업데이트라는 해석이 있었고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서서히 여론을 잠식해가며 서비스 종료의 날짜를 조용히 기다리던 때 정작 앞에 나타난 날짜는 섭종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3월 21일 그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이 초상 분위기였던 소울워커의 유저들은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 될 것이라 보는 편이 많았고 발단은 모바일 게임이니 PC게임인 이 게임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거기다 옮겨붙은 곳이 클로저스였다는 면에서 크게 부각되진 않았었습니다. 변원시간이라고는 하나 다른 게임이다 보니 해당 게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고 무엇보다 2년 전의 사건이 있다 보니 잘 대처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기어고 옮겨붙은 불씨들은 산불이 되었고 여러 일이 겹쳐 소울워크로 일부 인원들이 끌려들게 됩니다 이전부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가리지 않고 전부 붙잡아버리는 소울워크 유저들의 특성상 일단 질문이고 자이고출라이를 외쳤으며 이 게임 아이디를 알아내어 먼지 쌓여있던 아이템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나비 효과로 인해 뚝이 터지듯 들어오자 정신줄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던 와중에 첫 고비가 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당한 것이 당한 것이다 보니 검증이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극단적이라고할수 있을 정도의 남성향 게임에다 지난해의 행적을 보면 외주 줄, 줄 돈도 없는 이 게임이 접점이 있을까 싶었지만 혹시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혹시나가 역시나 두 개의 걸림돌이 발견되었고 그중 하나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하나는 당체 어디 있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 이라 생각했는데 게임을 오래 해온 유저 특히 일본 서버에서부터 해왔던 유저들은 뇌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일러스트와 화풍이 다른 일러스트 커다란 흐름과는 별개로 뜬금없이 나오던 한정확하신 레코드 설마? 언젠간 밝혀질 수 있겠지만 이 게임에 대해 모르는 유입이 구체적인 내막을 알기는 힘들테고 설령 대두된다 하더라도 화풍 비슷한 것이 한두 개내는 식으로 묻어버리는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표면 위로 올라온다 할시 최종 결정자는 다름 아닌 이 게임의 운영진 작년의 행보를 미루어보아 도무지 맡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현재 유입된 인원의 반만 남더라도 며칠 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기적에 가깝기에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패시브아 컴싱 레코드인 것에 이미 프로로그 그림에서 밝혀졌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알고 있는 개인들 찝찝하긴 내한가지였기에 결국 표면 위로 내밀게 됩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말 안해도 아시겠죠? 단체집 분위기라고는 하나 눈코뜰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윽 꿈인가를 시도 때도 없이 되새기며 바로 컴퓨터를 틀어 한켠에는 인터넷창, 게임 내에는 우편창, 그리고 채팅창을 속독을 하며 일단 할수 있는 대로 지원 작업을 해 나가고는 있으나 수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장비 매물이 다 떨어지고 아쉬운 대로 요미한테서 물량을 사서 우편으로 던지거나 거래소에 저가로 올려 사재기 아닌 사재기를 행하는 등 버진 메디키트 값으로 하루에 1억씩 쓰면 어떻게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려 했었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 개빡치네 유민현 얘가 제일 나쁜 것 같아 <웃음> 일단 운영진의 후속 조치로 어떻게든 유입구간의 장비나 물약의 경우는 잠정적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이전부터 쌓여온 덕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계속되었는데 첫 번째로 그때까지만 해도 돈줄이라 생각했었던 코스튬의 문제였습니다 그 망할놈의 한정을 왜 이리 좋아하는지 코스튬이 나오는 적적 기간 한정 판매였어서 매물도 적은 데다 마지막으로 땡겨볼 생각이었는지 몇달 전에 복각을 하던 때였고 끝나가던 시점에 사건이 터졌던지라 시기가 정말 애매하지만 주변의 웅성거림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기존 유저들의 강한 반발에 의해 코스튬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매를 시작하였고 이후에 코스튬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몇달 전에 배를 갈라버린 황금알을 낳을 예정이었던 거위인 캐서리는 괴조가 되어 돌아왔고 이는 그로부터 1년 뒤에 또 다른 적패들과 함께 현실에서의 밤하늘의 기적을 불러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봐도 아시겠지만 엑션 RPG라고는 하나 다른 게임에 비해서 그리 재미있는 편이 아닌 소소하게 즐기는 용도여서 다크 소울 오퍼라니하면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기존 유저들의 진정자는 약효가 미미했고 결국 그 명언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꼴이 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없던 시기라 궁요지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나름의 소통창구였던 본사의 문은 기늦깊게 밝혀져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게임 내적으로는 성장구간에서의 기괴한 몹들은 크게 정체되는 구간이 아니고 1년만에 파티플레이가 활성화되어 웃음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문제는 골든시타 때 이후였습니다. 안그래도 긴 플레이 타임에 최종 던전이 프라이머리라는 요소까지 합쳐져 시타텔은 지나가는 부분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고 이에 고인물들이 버스를 태워주려고는 하나 백만대군을 방불케 하는 유입의 군세는 기존의 유저들로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시타텔까지도 2인으로 플레이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쓴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냐 하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더프라이머리는 최종 던전인데다 아이템의 거래불가에 랜덤드랍이라 웃으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사건 전에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건 질과 양둘다 우세에 있었을 경우고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실 프라이멀은 1인으로도 클리어가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일본 서버에서 심심하면 올라오는 게프라이멀 솔로 클리어 영상이었고 수년간의 노하우들이 쌓여 혼자만 생각하면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나머지 7명을 전부 살려서 클리어 시키려 한다면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올라온 뉴비들을 빠르게 섞여버려 일선에 늘리는 방식은 아무래도 형평성 면에서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었고 결국 뉴비들끼리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뿐이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오해 에 뉴비와 같이 시타트를 놀면서 아우리트방어구나 악세사리가 드랍이 되면 해당 부위가 없을시 건네주고 여유분이 존재할 경우 라운지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사람에게 박아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프라이머리 안정화되고 아이트 브 보이드 레이드가 나왔으며 그 뒤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울 워커의 시작입니다. 어느 게임이나 있는 삽질의 시작, 예정된 운영방식, 그리고 수많은 이별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이 지나고 디플루스 호라이즌 지역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마을에 돗자리를 펴도 나 이외에 앉는 사람이 없던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은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서 서로의 자리를 탐내기도 하고 파티 모집이 두세 개라도 있으면 신기해하던 그때와는 달리 평소에도 한 페이지가 채워지고는 하며 1채널에조차 10명 있을까 말까 했던 골든시타텔에서 황량한 땅을 바라보던 제 캐릭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인사를 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는 유입분들 뿐만이 아니라 아무 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이제 여한이 없다고 웃으며 선불하기도 하고 일부는 같이 하고 싶었지만 과거의 행적이 발목을 붙잡아 꼬리를 내리며 스스로 사라지고 일부는 저와 먼 하늘을 바라보며 기약없는 약속을 하고 아이템만에 남긴 뒤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리는 것은 그때에 비해 10배가 넘는 인원이 남아있는 지금은 그들이 바랬던 소울워커였기에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그들이 알던 소울워커고는 아니게 되어버려서 손에 놓게 되는 부류였습니다. 게임이 언제나 한결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정쩡한 장비를 들고 오면 그 거적대기는 뭐냐면 다 벗기고 새옷을 입혀주던 그때와 각박해지는 난이도에 지정진을 유지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눈이 높아지는 지금의 분위기는 너무나 다르고 때로는 저조차도 적응하기 힘들어 평소에는 아예 일반 대화창을 꺼놓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질겜러보단빡겜러중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겠고 그렇게 현 상황을 인지하고 조용히 종적을 감추게 되는 듯 보입니다. 물론 지금도 소매너키나 고속버스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저... 커뮤니티에 이 게임 어때요? 라고 물으면 추라이 추라이를 외치면 멍석이 말아서 게임으로 끌고 와 장비를 쥐어주거나 파티 모집창에 뉴비가 티를 내면서 모집을 올리면 두세명이 득자같이 날려들어 테이즈런더를 시키거나 상급 레이드에 거적대기를 입고 오면 저기봐 신선한 뉴비야! 하면서 되려 낮은 스펙의 사람을 우선으로 받아 챙겨주던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는 건 아니기에 이번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 소매 넣기가 자행되는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바라보고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